OpenAL32DLL 오류는 3D 게임이나 응용 프로그램 또는 오디오 API 지원 오픈소스인 OpenAL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라이브러리 파일이 깨진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보통 패키지 게임을 실행할 때 이런 오류를 가끔 볼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OpenAL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OpenAL32DLL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윈도우 시스템 폴더에 넣어주면 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OpenAL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탭을 누른 다음에 OpenA의 1.1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있죠?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압축을 풀고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설치가 완료됐다는 멘트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해당 오류가 해결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dllfiles.com이라는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에 검색란에 o p e n a l 3 2 d l l 을 입력하고 dll 파일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 위에 있는 항목을 선택한 을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쭉 내려서 아키텍처 부분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맞는 다운로드를 눌러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면 이렇게 openal32.dll 라이브러리 파일 하나를 볼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내 컴퓨터 또는 내 PC로 이동한 다음에 로컬디스크로 이동한 다음 윈도우즈 폴더로 이동해서 컴퓨터 운영체제가 32비트라면 시스템 32 폴더에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시스와우 64 폴더에 dllfiles.com에서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푼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폴더에 파일을 넣은 다음에 오류가 해결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오류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